네, 신성철 총장님이십니다. 정금모 박사님께서 가이스트에 청사진이 된 터만 보고서를 신성철 총장님께 전해주셨습니다. 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카이 총장 신성철입니다. 내외 기입인, 교직원, 동문, 학생, 여러분들을 대면과 비대면으로 모시고 카이스트 개 50주년 기념식을 거행하게 되어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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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국내 반도체 산업 박사급 인력의 25%가 카이스트 졸업생입니다. 또한 창업의 산실이자 벤처 사관학교로서 우리나라 창업의 역사를 써왔습니다. 1200여 개의 동문 창업기업은 5만여 명의 고용 창출과 14호조원에 이르는 연매출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반세기 정부 지원금을 감안할 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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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와 인류의 새로운 미래를 밝히고자 두 번째 꿈을 향한 도전과 혁신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카이스는 두 번째 꿈을 이루기 위해 도전, 챌린지, 창의, 크리에이티버티, 배려, 케어링, c 삼승정신을 바탕으로 교육, 연구, 기술사업화, 국제화, 미래전략 분야에서 혁신을 선도하며 비전을 이루어 나가려고 합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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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명의 특이점 교수를 배출하고 10조 원 기업 가치를 창출하는 10개의 데카콘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세계 10개국에 카이스트를 설립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글로벌 가치 창출 선도대학의 비전을 실현하여 국가와 국민에게 희망과 자긍심을 선사하고 나아가 인류의 번영과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카이스트의 두 번째 꿈을 향한 힘찬 여정에